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냐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확신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는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어떤 한가지 체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믿쁘시고 우로우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믿으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까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져 주셔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육신의 기질이나 육신의 성품과 함께 신앙이 사그러지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진노 중이라도 공유를 베푸신다 우리가 진노의 그늘 안에 있다 할지라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중에서 살아남은 백성들이 있다 그래도 근데...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죽을 사람은 죽고요. 살 사람은 삽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사느냐? 이거는 각자 개인의 신앙적인 관점에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찰. 관찰시다. 관심과 관찰이 있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봤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 기생나합도 여리고 땅에 있으면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는 것은 관심이거든요 믿음의 관심이야 다른 말로이야기하면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호기심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생기면서 이것이 호기심과 관심이 믿음과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케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원래 뽕나무는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원해도 보니까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라고 러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믿음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니까 믿음과 관심이 만나면 뭔가 또 다른 행동이 나오는데 그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뭐냐 관찰이에요 관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그분 많은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심을 갖게 되니까 관찰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 보인다 기가 적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관찰하기 위해서 관심이 호기심이 관찰을 부르고 그 관찰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밑에 와서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기생나왔동 소문을 들어서 관심이 생겼어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믿는 여리고 사람이 들 믿는 신은 다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저들이 믿는 신이 홍해바다를 갈랐을까 밤낮으로 구름이 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였을까 만나가 내려오고 미추라기가 날아오고 밤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추운데 불기둥이 되어서 불기둥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도 몇년 동안? 몇년 동안요? 40년 동안 우와.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의 불기둥을 본다? 육신의 눈으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촤... 와요 이스라엘의 그 지역이 얼마나 뜨거운데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날마다 하나님의 불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고 날마다 생생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데 데이스라엘은서 눈으로 봤다니까요 직접 하늘의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만나를 음식을 만나고 매추하기를 먹었어요 도대체 이 만나가 어디서 내려오는 거야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관권적인 즉사로 날아온다고 하지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많은 고기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새가 매일 날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매일 눈 내리듯이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와 매출하게 되니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걸 무슨 수로 감당해요 무슨 수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가늠하는 일이 생겼어요 참 이게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이 죄가 가만 안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죄가 장성을 한다 그러세요. 막 누룩처럼 부풀어지는 거예요. 말에 말을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그렇죠.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시작을 했어요. 서로 재미있고 즐거운 말로 시작했는데 이 말에 또 다른 감정이 붙고 또 다른 기분이 붙고 또 다른 험담이 붙고 다양한 세력들이 막 달라붙어요. 튀김가루 밀가루를 하고 나서 그 밀가루를 하면 막, 막 달라붙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주고받는 말 우리가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것에서 나누는 이 말은 죄가 붙어요 죄가 아무리 좋은 말 하려고 해도 말 속에서 죄가 달라붙는다니까 밀가루 뿌려서 붙이듯이 마귀가 덧뿌려요 야 이것들이 소망 있는 말 아래 믿음의 말 아래 긍정적인 말 아래 야안 좋은 감정 붙여 안 좋은 감정을 막 뿌려 응. 기분 나쁘다 그것도 뿌려 야 금단 그것도 뿌려 어. 욕하는 거 뿌려 응. 음란 뿌려 어. 원망도 뿌리고 불평도 뿌리고 불기둥 은 무슨 어어죽을 불기둥이야 무슨 구름기둥 우리는 그거보다 마늘 먹고 싶어, 파 먹고 싶어, 부추 먹고 싶어, 송유도 먹고 싶다. 의식주 문제가 불편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제가 이번에 그 건강 보험, 저뭐 국민 건강에서 그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2년에한 번씩 나오는 거. 사모님은 혼자서 조용히 그렇게 하다가 사모님은 그날도 혼자 갔는지 딴 사람을 갔는지 조용히 가서 또그 뭐야 저순종 종양 같은 거 그거 네개 띄고 왔는데 나는 별수수게 유난을 떨었대 예? 근데 사모님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 틀려요 체질이 나는 유난을 떨어야 될 체질이야 아멘 안 하네. 아, 아 이거 내가 아멘해 아멘! <웃음> 근데, 임주자 전사님도 나한테, 목사님, 더 드셔도 돼요. 더 드셔도 돼요. 더. 콜. 그러는데도 내가, 또 사모님이 그런 거 먹으면, 검사가 잘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잘 했어요 근데 말하다가 방향을 내가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게 아니고 조그만 거 덩어리 같으면 파 김치 무슨 뭐 이런 거 커피 이런 거 조그만 들어가면 검사가 잘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무조건 하얀 거 계란. 신죽 그만 먹어야 된다그 하니까 힘이 쫙 빠져가지고 김치 오면은 물김치가 또 오길래 물김치 한번 쪽 빨았다가 버리고 의식주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기본적인 욕구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네. 의식주 문제가 연결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임해도 의식주와 상관없는 능력이 되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니까요그게 성경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자 죄가 자꾸 창성이 되는 거예요 죄가 부불려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마귀가 와서 덧불려요 덧불려요 깜복이 옛날에 시골에 깐복이 시커멓게 되서싹 뿌리면 얼굴에 이렇게 자고이 있고 그런 것처럼 피는 항상 알곡보다 더 빨리 자라요 몇뼘한뼘 이상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안 뽑아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 저거 뽑아버릴까요 가라앉아 뽑아버릴까요 아서라 뽑지 말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별이별 입이 이만큼 나온 사람 성질 내는 사람 뭐가 불충분하다 뭐가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라면 성도라면 어떤 불협화함이 딸지라도 그거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상관하시고 주님이 간사받도록 내버려 둬야 해 다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좋은 말로 깨닫게 권면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권면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요 같이 붙잡고 머리 치고 받고 싸우고 같이 붙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가 노출이 됐을 때 상대방의 영혼이 제대로 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좋지 않은 일에 나하 같이 연결됐을 때내 영혼과 내 믿음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가 관리해야지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컨트롤 할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마음. 생각과 마음인데 이게 뭐냐? 컨트롤 타워에요. 이럴 때는. 이게 영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혼적인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정신, 인격, 이런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육체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자, 그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영혼을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리미야 45장 1절 5절에 오늘 주일날 낮에 구약이었죠 내가 너가 너 자신을 여유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앙을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죄가 장성을 해서 너무 일반적인 죄가 되어버리니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이야. 너의 너는 네가 모든 곳에서 너는 생명을 유지할 것인데 노량물을 얻은 것 같지. 소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서 먹으면서도 너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비로 먹으면서도 너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거예요. 자 정말 나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을 때는 감사가 나와요 이걸 먹어도 감사하지 땅에도 주워 먹어도 감사하지 우리를 했을 때 많이 주워 먹었잖아요 심지어는 남이 껌 씹다가 뱉어놓은 것을 따라다니면서 저껌 언제 뱉어놔 해서 그것까지 주워 먹었어요 그래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렸을 때 껌이 하도 희귀해 가지고 동네 누님이 껌을 씹는데 이렇게 씹니 그래서 아침부터 그 누나가 껌 씹고 다니고 그 누나 따라다녔어요. 어떻게 저렇게 똑똑 소리하 나지 아니 다섯 살 여섯 살때 그게 신기하잖아요. 지금도 껌 씹을 때 딱딱 못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빨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따라다니냐가 따라다니냐가 지쳐가지고 욕도나고 성질나고 막 그러는데 결국에는 껌을 그 누님이 버렸어 그래서 딱 봐가지고 어떨 때는 풍선 껌을 씹는 사람이 그렇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멋있어 수... 언제 한번 풍선 껌다 나눠 드려야 되겠네 우리 풍선껌 풍선 불면서 한번 예비 드립시다 <웃음> 풍선을 풍선껌을 세 개를 먹으면요 풍선을 이만큼 불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금이 그, 금이 그 껌이 그 껌이 나의 내 수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서 씹으니까 흙촉금만더어지근어지근 이런 소리 아무리 탁탁 해도 똑소리는안 나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유튜브 설교 들으신 분들은 껌 주서서 씹으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전국적으로 <웃음> 그래서 이 껌을 씹으면서 오래 씹어 먹어야지. 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놔요 벽에다 벽에다 붙여놓고 잠을 자는 거. 그껌 붙여놓은 바로 그 앞에 잠을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껌을 그 씻고 있어. 우리 누님이 그걸 씻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누님한테 전라도에서는 누나라는 소리 따는 거야. 이름을 불렀어요. 야, 경나라. 이 씨, 내건뭐 해라. 으로 입을 입 안에서 손을 집어넣어 입을 확 찢으려고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진짜 유명했어요. 라 손으로 입을 쑤셔가지고 입을 찢으려고 했더니 알았어 이개 새끼야 잘 집어서 잘참먹으라 <웃음> <웃음> 여러분 상상이 되죠? 네 얼굴에 대고 가리침 같은 것도 나온 것 같고 침도 나온 것 같고 껌하고 같이 여기서, 여기다 같이 가 그냥 그럼 내간 약간, 약간 내가도 가서 또탁막 털고 씻고 이게 한 며칠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껌을 씹다가 잠 자기 일부 직전까지 씹다가 그 방바닥에 있는데 그 옆에 벽에다가 맨 밑부분에다 딱 붙여 놓고 하고 자고. 어떨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잠자기다고요 <웃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생활 수에 감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시작이 돼요 죄가 원망과 불평할 일이 생기고 죄가 새끼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면 죄안줄것 같죠? 조그만 그 파, 마늘, 석류, 부추 이것 때문에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죄도 한번 죄에 노출이 되면 죄가 창성을 하고 반복이 되면서 죄가 새끼를 치고 나를 내 구원을 받았던 이 믿음생활에 해악을 끼치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구원에서 끊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영적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엊그제 내가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주님의 교회에 꼭 오고 싶고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거쳐 가신 분이에요 나도 옛날에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는데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도 가, 지금도 당장 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떻게 자기 속한 환경이 도저히 올수 없는 환경이야. 물질적으로 그런 환경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고 싶은데도 도저히 오고 싶지 못하는 분,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또주님에게 오면 또 만날 수 있을까? 지금은 서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영적인 그 부분이 영, 내 안에 있는 영성이 너무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구원관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과거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유지가 돼요 부작용이 시달려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 하신다 할렐루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죄다 알면서도 원망할 일에 불평하는 일에 간음하는 일에 우상 준비하는 일에 지도자를 대적하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거 해서는 안되는데 근데 이것이 자기가 버림을 당하는 그것과 그렇게 연결되고 더 커지고 부풀어질지를 정말 몰랐어요 죄도 부풀어집니다 믿음도 부풀어지고 죄도 부풀어지고 좋은, 쪽도, 좋은 것도 부풀려지고 나쁜 것도 부풀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럴 때 우리가 영적 선택이냐 육적 선택이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냐 나를 위한 선택이냐, 분별을 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길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 저렇게 많은 무리가 주장하는 거 저것이 맞으니까, 저 저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수차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거 국민들도 국민들 지금은. 여론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요. 여론. 여론. 여론을 너무, 이게, 민주화 시대는 여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론을 조작하기도 하고, 응? 다수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잖아요. 이게 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수가 우세하면, 단일 목사도 내쫓을 수 있고, 교회도 바꿔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신천지 선도리 있는 것이, 교회를 신천지 멤버들을 성도로 등록시켜서 계속 그교회를 먹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교회가 다 지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이단들에게 속수무지로 당하고 있어요 같이 보다 교회는 영적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영성이 결여되면 사람들은 이제 위험한 선택을 대범하게 합니다 위험한 선택을 대범하게 해요 하나님께까지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불기둥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구름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공동체의 봉사에서 공동체의 모임에서 그래서 무너지 있으면 절대 안 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뱀들이 찾아와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많은지 인에서 불뱀들이 소리 숨없이 그냥 오고 날아와서 그냥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은 이스라엘의 속담에 워낙 빠르고 얼마나 빠른지 미처 생각 뱀이다 그러면 벌써 날아와서 그냥 점 벌써 물어버린대. 한번 물리면 열나고 퉁퉁 붓고 그래서 열이 막 오르내리면서 계속 오르면서 얼마 안 지나서 그냥 죽습니다 추리구부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과시욕이 없어야 된다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구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참서 구원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가 겸손해야 되고 큰소리 치거나 그러지 않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시험에 노출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너희는 내 이러는 말로 스스로 판단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100%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내가 하고 싶으냐 하고 싶지 않느냐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에게 이우리 주신 차이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내 자유지 내가 행동하는 것내 자유지 생각하는 것 것도 내 자유지. 네. 마음껏 생각하고 말하고 감정 가지고 다할수 있어요. 죄를 짓든 안 짓든 선한 일에도 죄를 짓는 일에도 장난치고 농담하는 일에도 응. 모두 모두 다 자기가 마음껏 할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낮에 그래서 혈관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의 경영을 믿음의 경영을 잘하길 원하면서도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놓고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사를 맡기신 거예요 구원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중간에서 도적맞자 했다 할지라도 중간에서 죽었광해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 천국 묶어 거나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종할 때 사람에게 죽음이 왔을 때 어떤 죽음을 당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죄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그러다가 죽을 때는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할렐루야 만나와 매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구름개둥과 불개둥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지는 그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구린도전서 10장을 달달달달달 외우세요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악도 참 그 반복하면 그것을 즐겁게 돼요 오늘 과거에 있던 그런 일은 우리에게 큰 거울이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자신을 볼수있죠요그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나의 내면이 보여야 되고요 기도하면 자기의 상태를 알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어찌 못한 충격적인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희망을 얻고 남편들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이스라엘 여자들이 유지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인데 여자들이 무너지고 남자들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 신문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오물을 씹는 지로 덮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눈물로 다 씻어내야 돼요. 눈물로 우리의 인생을 씻어내자 주님의 피로 씻어내자 성령의 불로 태우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백성의 체질은 바로 그런거예요 영으로 사는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비록 가난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빌어먹는달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남은 자가 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체질을 잘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